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자를 벗어서 금은 보석과일 재물 등의 물건을 담는 꿈.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이득을 본다. 금 시계를 산 꿈. 좋은 직장이나 배우자를 만날 길몽이다. 금실로 수놓아진 옷을 선사받는 꿈. 좋은 헌초가 나오거나 훌륭한 작품 또는 서적을 얻는다. 가방을 주워 열어보니 돈이 가득한 꿈. 주변의 도움으로 일이 잘 풀린다. 금테 안경을 쓰는 꿈. G. 신분 등이 높아진다. 금으로 만든 불상을 얻는 꿈. 지휘권, 명예, 관리, 감동적인 서적,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체, 재물 등을 얻게 된다. 금덩어리를 갈라 여러 몫으로 정리하는 꿈. 형제들이 모여 부모의 유산을 합리적으로 몫을 분배하게 된다. 친구와 같이 공동으로 투자한 이익금을 똑같이 나누어 몫을 차지한다. 오늘 속에 금은 보화가 가득한 꿈. 형제수가 있어 많은 재물과 물품이 들어온다. 뜻밖의 신으로부터 행운을 받는다. 금은 보석으로 된 단추를 다는 꿈. 훌륭한 협조자를 얻거나 명예와 권세가 주어진다. 금으로 만든 허랑이나 용의 상을 소유하는 꿈. 각종 선거에 당선하고 대소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 큰 사업을 창업한다. 귀한 신분으로 출세하여 사회의 지도자가 된다. 엄청나게 큰 재물이 들어온다. 병원 검찰청 안에서 금은 보호나 서류 뭉치를 줍는 꿈 혹은 이와 비슷한 꿈. 각종 소송이나 재판에 승소하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게 된다. 양과 구시 합격. 승진, 당선, 자격취득, 재물, 행제, 계약, 낙찰, 기쁜 소식 등이 있다. 금으로 만든 만년필로 종이에 글씨를 쓰는 꿈. 각종 시험에 합격하고 경사가 있다. 시험, 승진, 당선, 승리, 결제, 합의 등이 있다. 금 불상을 얻는 꿈. 감동적인 서적을 읽거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에 종사한다. 다듬이 돌이 변하여 금덩어리가된 꿈. 가 태어난 영세업에서 기약 발전하여 대기업으로 등극하게 된다. 재물과 돈이 생기고 부귀 영화를 누린다 옷에 금줄이 달리거나 금 장식한 옷을 입은 꿈 고위층 사람과 인연을 맺어 자기의 신분이 높아진다 금박으로 새겨진 글씨가 보이는 꿈 공인으로부터 임명장 발령장 감사장 위쪽장 허기 등을 받는다 문서 결제 계약 합의서 홍지서 등의 깊은 경사가 있다 황금색 용 무늬로 된 관복을 입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국가원수나 사회지도자가 되어 최상의 신분으로 일국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된다. 국위국명 입신출세, 승진, 당선, 입학, 합격, 학위, 자격취득, 승리성공, 소어성취명예, 두, 결혼, 재물, 돈, 상장, 분장 등의 길조이다. 관속에서 금은보화가 나오는 꿈. 국보급 유물이나 보물을 발견하는 행운을 맞이하게 된다. 행제, 기론이 있다. 금 덩어리를 받은 꿈. 금전운이 상승되는 시기로 돈과 재물이 들어오게 되며 사업가는 성과가 좋아 자금 수급이 원활하고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직장, 단체, 조직, 기관에서 승진하거나 높은 연봉을 받게 될 것을 예미합니다 금배지를 옷에 달고 있는 꿈. 비한 신분으로 입신양명하여 출세한다. 상, 혼장을 받게 된다. 금방울이 딸랑딸랑 울리는 꿈. 깊은 소식을 듣거나 우편물이 온다. 아름다운 문예창작을 출판하게 된다. 광고로 소비자의 심리를 사로잡는다. 금반지를 선물 받는 꿈 길몽이다 하는 일에 부귀가 따르고 경사가 생길 꿈이다 남의 집에서 귀금속을 훔치는 꿈 깔아놓은 외상값을 받아 가지고 온다 부인과 세댁은 임시을 한다 금수저를 받는 꿈 남부럽지 않게 부귀하게 살고 사업에서 성공을 거둔다 탤런트로부터 금은 보석을 받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행제, 선물, 행운 등의 기운이다 누의 껍질 속에서 금반지가 나오는 꿈.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고 혼사가 들어온다. 행제, 재물, 돈, 식복 등의 행운이 온다. 택시 안에서 금반지를 줍는 꿈.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고 혼사 문제가 들어온다. 행제, 재물, 돈, 임신 등의 기운이다 금으로 만든 식기가 질비하게 놓여있는 꿈. 집안이 편안하고 자손이 창성하게 된다. 여러 곳에서 재물이 들어온다. 황금이나 보석으로 만들어진 머리 빚을 습득하거나 구입하는 꿈. 전생연불의 배필을 상봉하게 되고 기혼자의 경우는 아내나 남편 외에 다른 정부와 교제하거나 이성을 만나게 된다. 금은방을 그 돌아다니며 들여다보는 꿈. 취직처, 사업장, 혼처 등을 물색하게 된다. 도인으로부터 황금을 받는 꿈 혹은 비슷한 꿈. 태몽으로 부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여 귀한 자식을 낳고 그 아이는 장차 커서 훌륭한 사회 지도자가 된다. 상장, 훈장, 승진, 합격. 당선, 행제, 재물, 행운 등이 있다. 산신령이 나타나 금시계를 손목에 채워주는 꿈. 태몽으로 부인이나 세댁은 임신을 하여 귀한 옥동자를 낳는다. 행제, 재물, 돈, 경사, 물품, 기쁨, 소식, 승진, 입학. 당선, 합격. 자격취득. 승리, 성공, 계약 등의 효험이 있다. 금은방에서 예쁜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꿈. 태몽으로 세댁은 임신을 하여 예쁜 자식을 낳는다. 물품 구입을 한다. 금비녀를 얻는 꿈. 태몽으로 소유자는 장차 큰 권세와 명예를 얻을 귀한 자식을 출산한다. 금으로 장식된 밥상을 누가 주어 높은 곳에 놓고 바라보는 꿈. 태몽으로 소유자는 훌륭한 사업 기반, 사업성과 등을 얻고 그일에 종사하거나 과시할 일이 있게 된다. 금, 은으로 된 저울을 얻은 꿈. 태몽으로 태아가 장차 학자, 재판관 평론가, 비평가 등이 된다. 임산부가 금 불상을 얻는 꿈. 태몽으로 태어난 아이가 장차 사회적으로 위대한 사업지를 남기거나 정신적인 업적을 이룩하여 세상의 진리를 파급시킬 사람이 된다. 금으로 만든 두꺼비 송아지 등을 얻는 꿈. 태몽일 경우에는 부귀공명할 자손을 얻게 된다. 또는 복권에 당첨된다. 금화를 호주머니에 가득 주워 담는 꿈. 학자는 황금같은 학식을 일만이 는 재물 등을 만족할 만큼 얻는다. 금은 보화와 폐물을 잃어버리는 꿈. 실제로 귀한 물건과 재산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분실, 실수, 실패, 사고 등이 있다. 금박종에 쌓인 우왕청심원이 환하게 보이는 꿈. 실제로 난치병과 급설병으로 죽어가는 환자는 기사회생하게 된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신상품을 개발한다. 고가원수나 백발노인으로부터 황금검을 얻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실제로 임산부는 치덕 용맹 등을 갖춘 자식을 낳아 훌륭한 장군과 수장으로 출세시킨다. 행재 재물. 돈, 부귀공명 임명장, 명예 등이 있다. 갱내에 들어가 금맥을 찾아내는 꿈. 심오한 연구 끝에 새로운 물질을 발명하여 세상에 드러내게 된다. 발굴을 하거나 재물이 들어온다. 금시계를 훔치려 하니 자신의 시계가 손목에 있어 종이에 싸서 항문에 감추는 꿈. 아내가 있는 사람이 직장 여성을 얻어 은밀히 동거 생활을 하는 것으로 현실화된다. 금비녀를 나란히 진열해보는 꿈. 아름다운 애인이 생긴다는 암시이다. 금 구슬이 영롱하게 빛이 나는 꿈. 아름다운 지혜의 복으로 새로운 이상을 창출한다. 뚜렷한 문명과 문화가 시대적으로 축적되고 화사하게 꽃을 피운다. 광산을 찾아가거나 금맥을 탐색하는 꿈. 어떤 기관에 갈 일이 생기고 일의 성과를 얻기 위해 많은 연구를 한다. 금태 안경을 쓰는 꿈. 어떤 단체에서 자신을 인정해준다. 금 팔찌 손목에 차는 꿈. 어떤 일이나 연구를 훌륭하게 해낸다. 과욕을 부리면 도리어 해가 된다. 금맥이 여러 발레로 보이는 꿈 어떤 자료를 놓고 종합적으로 연구를 한다. 다양한 기법으로 작품을 창작한다. 꽃밭에서 금반지를 줍는 꿈 어떤 화려한 문화의 공간에서 멋진 애인을 낳는다 황제의 온이 있다. 강변의 모래밭에서 그를 금은보화 등을 캐내는 꿈 얻기 용이한 입지 조건이나 어떤 사업 기반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얻거나 권리를 얻는 사람과 관계된 꿈이다. 금은보석 등이 빛을 바라거나그 빛이 하늘에 닿는 꿈 업적, 작품 등이 크게 성취되고, 명예, 영광, 부위, 진가 등을 인정받게 된다. 금은 부하의 물체가 빛을 바라거나그 빛이 하늘에 닿는 꿈. 업적, 작품 등이 크게 성취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금 귀걸이를 한 꿈. 여자라면 잘생긴 아들을 낳을 꿈, 남자라면 일생을 우둔하게 지낼 꿈이다. 금고에서 보석이나 금화를 꺼내는 꿈. 연구소, 학교, 기관 등에서. 명예나 권세를 얻고 금융기관에서 융자받거나 학술서적에서 훌륭한 지식을 얻는다. 구름이 황금색으로 변하는 꿈. 영광과 부기로운 일이 있게 된다. 황금금해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